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에, 한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회에서 에,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의 영성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에, 그래서 사실 이민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은 성도로 나름대로 힘들어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근데 목회한다 목회장 나름대로 또 힘들어요. 이민 목회가 사실 만만치가 않 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한국 교회 목회가 쉬우냐? 이민 교회 목회가 쉬우냐? 우리 땅 목사님들 다 권속들이니까. 아유, 그래도 한국 교회가 쉽죠. 응? 저는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한국에 있는 하나님하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하 다르십니까?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뭔가가 한국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미국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사랑하기 귀한 주의 종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는 이번에 우리 귀에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 영성수론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 양직교회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아멘. 교회 살리자며요. 성도들 살리자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려야 할 앞장 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교회 중독 주의 종들이에요. 다 너나 나나 만나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믿음생활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그 말은 맞아요. 많은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안 되면 되게끔 해야지. 음. 응. 근데안 된다고는 말을 하지만 되게끔은 안 하고 다시 옛날 그 모습 다시 돌아가버리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랑이 기한 믿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안 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대답할 때는 항상 내 배경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아멘. 저는 그래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 있습니다. 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도 해도 될까? 아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에서 보면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돼할수 예.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응? 지금 이 시대에 돈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지식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이 시대에 교회적으로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어요. 아, 네. 말로는 은혜 말하지만 은혜 없습니다. 말로는 용서 말하지만 교회에서 꼴 보기 싫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목사일지라도 뭐가 한번 틀리면 절대 그거 안 풉니다. 아멘. 네. 아니 가만히 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미안하니까 빨리 빨리 하고 네. 왜이 말씀을 드냐면 한번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은 저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필요해 필요해요 가장 이민교에서 지금도 제 고민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재정 없는 게힘안 들더라고요 성도가 좋은것그힘안 들어요 왜? 어차피 이 성도가 내 성도가 주님의 성도니까 가장 힘든 거는 맞냐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게 가장 힘들어요 솔직한 목회자의 양심을 고백합니다 아좀 그래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이미 묵회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길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부지한 종이에 주었던 영적 권위가 없으면 내가 무엇을 이따가서 목회할 거예요. 말장난합니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저보다 지식이 더 많아요. 오늘 성경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설교 누가 한 거예요? 아니지? 베드로가 했잖아. 예. 여기 3 7절에그런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성교자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유식하십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런게 가만히 보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 여기 보세요. 이 말은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서 했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 면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였고 그 당시 베드로때 말이야 에이, 저 사람 밑에서 들을 게뭐 있어? 에이, 저 사람 아는 게 없어 그래요, 베드로 세상을 아는 거 없을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있었어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몸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대 우리 사랑한 귀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재직들 말씀 받고 찔림이 기를 주님에게는 추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같은 설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손붙잡고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사무실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그 설교 저드라고 했습니까? <웃음> <웃음> 그것도 은혜죠. 아니 뭐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좀안닿다이 말이에요. 근데 왜이말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 설교했을 때는, 베드로의이 말씀했을 때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칠장에 보면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 일을 갈았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아서 회귀하는 사람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요? 예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요? 예 아시긴 잘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 말씀은 받은 내 태도가 문제지요. 똑같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은 태도가 사모했어. 똑같은 에서 은혜 못 받고서 목사님한테 들어가.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가 은혜 높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봐 보세요. 우리 잘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매도 있어요. 우리가 사라와 하갈 어? 둘이쓰잖아요 그거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 밭에다가 뿌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그래요. 싸게 보이는 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하갈에게 뿌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누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하갈 밭에 뿌리니까 누가 나왔냐고? 그래, 이스라마 나한놈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문제였어요 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아니 우리 다투고 주님 앞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성도예요 한 영혼이에요 뭐, 무케리보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 저보다 성령 집사님들 더 뜨거울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는 말씀은, 여기 시간 남아서 오셨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꼭 여기 보니까 읽어 읽으시더라고. 메테라고. 524회. 박수 쳐 줍시다. 5 2 4회에 대단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는 게더 대단하다. 횟수도 네. 중요하지만, 횟수보다 더중요하게이 시간이 보람되고 알차고, 주님을 만나려고 는 뜨거운 마음, 아니 형식의 모습은 벗어버리자,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기서 600배, 1000회, 이거 자랑 없겠냐는 거죠. 언제까지. 라도 저와 살아남는 기한 믿음의 성도들은 아 믿음의 주의 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아니 받으셔야지 받으셔야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마음의 찔림도 받고 스테반이 설교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를 갈기도 하고 오늘 교회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천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왕래하시고 사랑이 넘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받는 태도의 모습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도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니께한 믿음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성령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과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 과거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 뭐할 거야? 지금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서 이 눈에 뽀송뽀송해서 방울로 찔러도 무란. 주님은 과거도 과거지만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니? 과거에 네가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성령 충만하니? 과거에 말씀을 듣고 찔림마다도 울고 회개했는데너 지금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쩌면 너무나 우리는 그냥 그렇다 해가지고서 유스트가 돼가지고서 응? 다 아는 말, 아는 말 절대 아는 말이 아니에요 말로는 할렐루야지만 내 말에서 할렐루야가 없어서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도 자기가 놀래, 놀래루네 응? 어떻게 내 입에서 헐레로 가나와 마음에 미워 죽겠는데 응? 왜이 말씀을 하냐면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받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받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에게 우리가 어찌 해, 우리 어찌했으면 좋겠냐. 이건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이 주인등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성도가 살리냐.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냐. 우리 이 말들을 하잖아요. 어? 우리 어떻게 교회가 부른데 어떻게 뭐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이번에 있었을 때 저기 포트리 쪽에 교회가 큰 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 이 동네에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그분이 대끔 하시는 말이 이 교회 얼마 주고 사, 사가지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왜? 동네가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그, 그 동네에 그만한 교회가 서서는 이게 사람의 판단은 이야 생각이 안되고 그분이 이거 미국 교회사서 사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지금 이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했다가 목사님 25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예 그분이 갓날까지 저를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스물텐명의 목사가 마지막 날 우리 김정환 목사 오셨지만 강단에서 손들고 제가 기도인도 하면서 막 목사들이 기도하고 맞쳤어다 사모하는 거야. 다 살고 싶은 거야. 내 목회자 용이 살아야 죄송하지만 성도를 살리지. 믿습니까? 아멘. 교회 살리자고요? 교회 절대 못 살립니다. 목회자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살리기 위해서는 뭐 너나 할것 없이 여기 선경 말씀에 그래요 이말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아예 살아난다고요 여기 선경 그렇게 말해요 어려 말도 아니에요 우리 37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듯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거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살수 있는 길을 못뺏겼다고 회개할게. 음. 무슨 회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회개거리요. 믿습니까? 아멘. 남을 포복이 용서하지 못한 것도 회개거리예요. 먹고 뭐 도둑질하고 가늠의 회개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 말씀에 서서 그대로 살지 못하게 회개거리요. 아 주의 주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라는데 떳떳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 회개거리입니다. 저에게 목회자의 면의 시간 주어져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서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만나면 서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대개. 에? 아니 우리 사모님 말이 정답이야. 성도몇 명이나 모이세요? 아니 와가 아니에 이게 사실 현실인데 뭐 와요.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그 미국계 빌려봅니까? 졌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지금 이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큰 교회에서 성도 많으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 성공했겠지. 그러면 교회 없어서 어려운 교회는 실패한 목사요 실패했겠지. 저는 이번에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기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내가 소신껏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목회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교가 아, 네. 그러니까 커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니까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다섯 명이 모이든 백백 명이든, 내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증거할 수 있을 때, 나는 그때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아, 네. 집사님, 회귀하세요. 왜 지금 예비시고 졸고 있습니까? 이말할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얘기 하겠어요? 그말 잘못했다가 그 정도 교회 나가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라 한 가지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영이 충만하길 바란다? 절대 아니지요. 어쩌면 저나 사랑한 믿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라며요. 응?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자꾸만 우리에게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이요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 너이놈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왜 네가 안 된다고 그래 난할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시험 들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응? 회개거리가 뭐냐 우리 목회자 사모님 우리 중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전할 수 있는. 전 우리 교회 성도에 그런 말 있어요.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신방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장로 신방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안 갑니까? 적어도 거의 교회 권사 장로님 되면 시험 들어서는 안 되지요. 저도 그정도 되면 시험 들어도 시험 풀고 나오셔야지.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시험 들었다고 봅시다 그럼 내가 봐도 잘못돼요 권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신방을 갑니다. 이거 진짜 가요. 저 가서 가 가서 오늘 내가 이놈의 권사 회개하라고설교해지 이건 안 돼. 이건 그냥 둘수 없어. 하면서 딱들 회귀하려면 지옥 갑니다. 이 설교를 제가 했을까 못했을까. 난 못했어요. 내가 무슨 통뼈예요? 나 못했어요. 그 간이 떨려서 어떻게 해, 그거를, 감히. 왜? 그분이 황금도 하시는데. 예? 못하신, 못하신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못해요. 제가 왜이 말은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위선자였어요. 그권사님의신방에 갔다 오면서 나면서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장로님의 집에 갔다 나오면서 내 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교회가 강구한 거야.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시면 뭐, 시, 시험 드시면 신방 안갈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스스로 해결하고 넘으세요. 저도 그얘기했어요 얼마나 내가 떳떳한지.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 장로님 훌륭하신데 그러시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를 회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으로 너무나 휩쓸려 있는 거예요. 말도 안되건 누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면 빨리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속에 무엇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NO. 영적인 건설가 없어. 성령 충만지 못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충 출만해봐서 그 말을 왜 못해요 장모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이발을 왜 못해요 그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 왜 이렇게 됐냐고요 목회자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탓도 있겠어 없겠어요 아, 네. 있죠 목회자가 해야 할 말을 못한 탓도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보세요 사람이 그 사람이 떠나고 그 사람이 날미워하려는지 모르지만 내가 올바른 말할 때 누구는 기뻐하십니까? 전그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면서 올바로 여러분들을 징구할 때 그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느끼는 게내 영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예요. 놀랄루예요. 깜짝이에요. 어머나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목회하지만 그 목회를 주장하고 지배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권을 해볼게 마음속으로 회개해 그래요. 뭘 회개하시려고? 어디서 몰래 도둑질했어요? 뭘 회개하시려고? 몰래 옆집 아줌마 손잡았어요, 목사님? 아니잖아. 뭘 회개하시려고? 응?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있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뭘 받고? 자,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는 고통을 깎아야 된대 말해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나는 마에 아픔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 내가 목사로서는 이게 아니지. 내가 장르로서는 이게 아니야. 내가 권사로서는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이것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해서 거듭나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거듭난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듭나셨지만, 예? 왜? 왜이 말을 하면의인는 없나니? 그럼 우리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아.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지만 또 나가서 죄 짓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듭 거듭 거듭 거듭 반복되는 일이지 한번 회개, 아니. 우리 살아가는 기한 믿음에 하여 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순서가 너무 길어요. 거의 끝날 때 가서 설교하니까좀맥바져가지고 힘, 기운이 없어서 이제 거의 끝내야 되겠어요. 이 앞에 그냥 찬양하라 그고 기도하고요. 그냥 해요. 아멘. 어? 아멘. 차라리 이 앞에 준비차서 많이 하시든지. 어느 아멘. 집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오겠어요? 아멘. 아멘. 나가토로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 집행, 집회도로 가지고서 말씀 중순해서 나한테 통성기 시켜 이렇게 이제 앞에 짐다 앞에 놓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여 기도의 모임을 위해서라도 한번 재고해볼 필요는 아멘. 있어요 있어요. m e n Amen. Amen. Amen. Amen. Amen. 까 m e 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내가, 그렇지 못해. 내가 내 속으로 스스로. 나도 이게 아닌데 할 때가 있어서 이번에 교회에서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사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가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를 한 분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그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아까 오면 우리 집사람하고 한 얘기예요 그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뭐하고 싶다? 저도 뭐하고 싶다? 저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우리 영혼이 살아서 죽어가는 시대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핵불이 밝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의종들이에요. 믿음의 재직들이에요. 결단과 교회는 재직이 오르받으면교회스 쓰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평신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봤어요? 절대 안 해요. 어그제 우리 교회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아요. 제가 우승 얘기 안할게한달 동안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갑자기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 교회도 열심히 잘 하셔요. 그런데 한 분은 제가 볼때 조금 목휘자 바라보는 눈으로는 에,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어요. 한달 만에 갔다 왔더니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우리는 진짜 교회 분위기 참 좋아요. 분위기가 세상 물로 싼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장 과사님 보고 교회 분위기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그 새로 오신 분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동동, 장경동 목사 붕회하셨잖아요. 이분이 장경동 목사가 아, 헤라스야 어디야? 해, 아니 헤라스가 아니야, 카들락 음, 거기 카준노, 우리가 방을 거기다 잡아드렸걸랑 거기서 노루하는걸 봤다는 거야. 카준노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말이야 은혜가 안 되게 말씀 은혜 받았지만 전혀 은혜가 안 된다고 이분이 막 선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 그런 분이 그렇게 아니 그런 분들도 외교에서 놀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뭐 그렇잖아요. 잡아. 근데 또한 가지 뭐냐면, 그런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장두만 목사는 리조트에서리조트에서 뱃을 크게 놓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어줘,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믿지 못할 게 사람이에요, 또. 음. 물론 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 이래요. 우리 목사는 안가 하면서도 성도 속에 혹시나 그게 또 성도예요.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그분이 예배당 나왔어요. 설교 다맞치고 우리 집도람이겠지만다맞치고 암흑의 성도님 저 카지노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당황하지. 아니 그게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건 보셨냐고요. 그분이 답을 못하죠. 제가 2 5년도 그동에서 목회하면서 그가지로 다녔다가 목회 실패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으로 왜만큼서 있지 않고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 살아가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리고 장경경 목사는 이틀 동안 저랑 뭐 했냐? 낮에 골프 치러 갔어요. 날 시간 남아서. 가족으갈 시간이 없어. 근데 낮에 봤다는 거야 또.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그 여자 사람의 생각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단이 얼마나 주의종이고 전부 다 현혹시켜서 넘어뜨려야 는데 거기서 우리 영권, 영권 없으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이길 거예요? 그냥 말로 돌아가자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볼까? 안 되는 거예요. 해볼까? 철저한 세례의식. 나를 저 죽이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검사로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자기에 아무쪼록 이 시대의 영적으로 살리기를 원해서 여기 모여 살아는 게믿음에 우리 목사님 산모님 모든 재직들 남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을 먼저 살리기를 주의는 추구합니다. 누구 보고 잘한다고 이 말하기 전에 내 영을 먼저 살리자의 말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거듭나고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맞아요. 내가 나의 고백을 죄를 사함을 하니까 내가 스스로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아이고 물어보는 전 등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슬프다고 생각하겠어요? 기쁜 거지. 내가 회개인데 왜 슬프겠어요? 기쁘겠죠. 하나님 내제 탕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뭘 보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요? 선물은 대가입니다. 대가. 네가 갈고 닦고 회개하고 돌아본 그 대가로서 내가 너 선물을 주는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야. 그 저와 사랑 기한 믿음의 성도 뭐가 충만하자고?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충만합시다 충만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말 한마디도 은혜가 되지 내 속에 마귀 속에 충만하면 말 한마디도 거시기 그래 안그래 근데 중요한건요 말만 그럴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의 모습도 뭐요? 달라요 마귀 충만하면 얼굴의 모습도 달라요. 어, 뭐등정 이런 데 있으면 빛나긴 나는데 <웃음> 불을 하나게 빛나려면 후라시 키고 다니면 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예.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에 믿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중직들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되시길 바라고. 네, 믿습니까? 네, 네. 내가 가는 곳에 누군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바라시고 네. 내가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하목한 역사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이번에도 와서 수, 막 메시미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거의 끝나지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집사님들 수고비 얼마씩 주시냐 그래? 그래서 뭘 줘요? 아 이렇게 와서 이3일 동안 이렇게 봉사한데 수고비를 아니까. 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수고비에 오히려 들으면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받은 은혜 때문에 자원봉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서로 웃으면서 하목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전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 없으면요. 웃으려고 도 웃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남이 보면 알아요. 아, 사모님 참 은혜스럽다 이 말을 들으셔야 돼. 아 목사님 형사같이 생기셨네? <웃음> 그거 안 돼! 응? 목사가 형사같이 생겨 되겠어? 응? 제가 우리 친구 목사하고 안양 갈매산 기도는 저 금식을 3일을 했어요. 둘이서, 아, 장모에서 금식하다 그래, 금식하자. 그래서 갔어. 금식을 했어. 금식하다가 보호식 가면서 식당에 앉았어. 그 친구 목사가 있다가 자매들이 옆에 있으니까 자매님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친구 목사가. 그러니까 그 자매가 쭉 보더니, 우리 친구 보고 이러는 거야. 아저씨는 아저씨래. 아저씨는 복둑방 하시는 분 같아요. <웃음> 그 내가 옆에 있다가 저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목사님 같아요. 아니, 복둑방 같다니까. 얘는 3일 금지 더 했어. <웃음> 나는 목사 같은 내려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한 거야 내가 교만했다는 거지 내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날목사라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 자매 눈에는 목사라안 보였어 복통법부동 아저씨로 보였어 저는 이만하면 인물도 괜찮지만 매너도 좋지만 딱 보면 뭐가지 보입니까? 아 어, 목사 어디 나가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은 어디 나가세요 지금? 지금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아니지? 어나또내 얘기 듣기 싫어다 하시는 깜짝내가도, 응? 어 화장실이요? 아 호수를 저다 밖에 껴버려, 예? 안 나가게. 자이이 이, 이랬던 저랬던 이래저러니까 이랬던 한 번은 절대 제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신학교 사학년 때 학생이 총학생회장 거의 마감할 때 이제 개척을 했는데 방배동에서 안양. 까지 제가 못뭐 했으니까 저그103몇번 버스 타고 그때 오는 거야 104번인가 3번인가. 근데 어떤 분이 내가 안양에서 내리는데 그분이 막 뛰어내려요. 막 뛰는데 어 잠깐만요. 그나 깜짝 놀래요 저요 그러니까 안 봤다는 거야. 난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기억이 안 나. 그 순간적으로 혹시 내가 옛날에 술집에서 술 <웃음>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웃음> 응? 웨이터 애들 무슨, 이래, 아 그래서 더, 컹거리는 거야. 아이고, 괜히 여기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절 아세요, 그러, 아세요. 그러니까, 아, 가만히, 가만히, 막 이러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그절 아시냐고. 그러니까, 아, 몰라요. 이러는 거야. 아, 모르는데 왜 저러니까. 아니,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야. 그분이 이래요. 내가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는 종종까지 가는데 중간에 내렸다는 거예요그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전도사 때야. 그게 이제 수요일 날이야, 그날이. 그니까 러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저, 여기 개척교회 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얼굴이 너무나 의미가 있어서 버스에 올라온 순간에 그렇게 얼굴을 하게 보여서 자기 어느 게 집사라는 거야.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 날이요. 그니까 러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잖아. 응? 전도사를 목사로 봐줬으니까. 그래서 수요일에 설결로 강제사다 올라와서 이렇게 서서 한정, 설교 나누고 우리 성도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만 내밀었어. 우리 성도들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그러다가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제 모습에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아까 그분은 목사로 봤잖아. 광채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앞에 있던 집사님이 전도사님 세수 안 하셨어요? 그러는. 세수하고 단장하고 나는데 세수 안하셨니 제가 이말왜 하는 줄 아세요? 겸손할 때는 은혜가 나타나지만 교만하면 은혜가 꺼져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목사 겸손하면 은혜가 나타나지만 목사 크다고 교만 떨면 은혜가 꺼져버리는 거야 장로이다 어쩔 수 없어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성령 주만 받으셨지만 진짜 살리겠네요. 살리겠에요한 영광 돌리겠에요 뭐로 돈을 뿌리면서 영광 돌릴 겁니까? 박사기 세워놓고 영광 돌릴 겁니까? 좋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는 추원합니다 아, 네. 믿습니까? 네. 결론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그게 42절 아까 우리 목사님 안, 안, 안 읽으셨는데, 41절부터 42절과 두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 말, 잠깐만. 누구의 말, 누구의 말? 베드로의 설교,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유식한 유대인들이 바뀌는 거요. 예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어, 아, 저 사람이 뭐,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 지금, 어, 아, 저 조그만 장모터 좀뭐 하는 거. 아니라니까. 장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일루야 장목사 배경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셔. 믿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계셔. 믿습니까?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2절에 보면 그들이 뭐였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뭐 방송 뭐네 분이 상관없지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장로피대가 앞에 다누고 있는데 그 집에 자꾸만 모이는 거요. 예 근데 그 집에 모이면 뭐 식사 다 이민 생 거랬잖아요. 뭐 세탁수라고 하다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뭐 식사 같이 해서 모이는 거요. 예 근데 들려온 얘기가 뭐냐면 꼭그 집에 모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갖다가 좋은 얘기에 나쁜 얘기 그러니까. 의도는 좋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어떻게 보자.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는 의도가 걸기대로 가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목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럼 지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내가 우리 피택 장로를 불렀어 그때 이제 안수집사 피택 받아놨으니까 장로님, 앞으로 장로직품 받을 뿐인데 그 집에서 자꾸 모이는 게 은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그랬어요. 다음부터 그 집에서 음식 먹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뭔데 우리가 모이는 거안보이는거 그거 말하시나 이거야. 아니 어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맺은 밥먹그 거까지 목사님 간섭하십니까? 그래요. 나는 간섭합니다. 목사님 무슨 권한으로 간섭하십니까?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야.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42절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에? 그럼 너들이 희모인에도 목사님, 우리 이만 이걸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와으면 은혜가 되지만 자기끼리 모이는 곳에 꼭 달라. 꼭 시험거리 생겨. 마귀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보세요. 목회 한두 번 해요? 교회가 가만히 있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됩니다 앞으로 모이시려면 단임 목사 아는 범위 내에서 모이십시오 난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했습니까 맞아요 밥 식사하는 것도 못게다 뭐 가르침 받는 거야 장론이 왜 모이려고 무슨 목적이 있어 거기 저는 이래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래 저는 응. 그리고 웬만하면 주의종을 함께 모이자고 그래 교회 일라면 근데제 목회 경험상 개인적으로 모여서 교회에 유익이 된 일은 10개면 8개는 아니야. 꼭 그것이 달라. 그래도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있으면 이건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마무리가 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리 목사의 얘기를 듣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말을 순종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싹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해? 아니 목사가 있으면 기도하자고 그러지 목사가 서 고스톱 치자고 그랬어요? 응? 자 고스톱 치자 당신 피바가지야 아 어, 이거 쌌네 큰거 쌌네? 아 모르면 그냥 웃기만 하면 돼요 <웃음> 뭘 알려가지 마세요. 알리면 다칩니다. <웃음> 이랬던 저랬던 목회자가 모이면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러겠지. 체회자 있으면 더 은혜 롭게 하자고 그러겠지. 믿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삽시다. 살립시다. 살아납시다. 믿습니까? 그건 우리 속에 무엇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 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살립시다. 말대로 필라직을 살립시다. 이민 사회를 살립시다. 네. 내 영을 살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교회 됐으면 무슨 말 뺏어 가지고 나가서 막 하고 싶은데 하여간 이랬던 저랬던 설교는 끝났어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성도를 살리기위해서 하나님 세워 준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영이 살려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세워 준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지로 우리가 성령을 선물 충만히 받아서 자기 자신 돌아보고 늘 회개해야 돼. 그 길밖에 없어. 아이고 성격 더러운거 주여 아직도 요만큼 남았으니까 확 꺾어 주셔 이래야지. 요거 남아 있어야 돼. 여기내 보루야. 뭐가 보루야 보루기는. 응? <웃음> 하나님은 고음저 꺾을 때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